남자 캐릭터한테 효과가 크고 여자 캐릭터한테는 안 먹히지 않을까?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오! 자,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마비노기만 16년간 해온 제가 롤 캐릭터 첫인상 이름 기술력 맞추기입니다 오! 남자 캐릭터한테 효과가 크고 여자 캐릭터한테는 안 먹히지 않을까?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친구들이 한번 롤을 하재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롤 해보는 게답니다딱 2시간 해봤어요 그때 제가 했던 캐릭터가 그 뒤에다가 큰 두루마기 휴지 그 들고 다니는 애였어요 라이징가그 빡빡이 제가 적당한 놈들로 왔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사진이랑 스크린샷 좀 약간 보여달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. 자, 바로 이제 연습 문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아프. 이미 솔직히 말해서 누군지 압니다. 자, 일단 이름은요, 아리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아리요. 매혹이라는 스킬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혹이라는 스킬이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적군한테 쓰면은 상대방이 한 3초에서 5초간 나를 공격 못한다. 이런 거 아닐까? 3초에서 5초가 나를 따라온다? 남자 캐릭터한테 효과가 크고 여자 캐릭터한테는 안 먹히지 않을까? 첫인상 추측이야 아, 아니야? 아니야 아니 성차별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아, 아, 아니야 약간 이런 거. 아도겐 같은 파동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약간? 궁은 구미호니까 꼬리에서 9개의 불덩이가 나와가지고 빵 얘 진짜 몰라 얘는 겐지처럼 생겼는데 약간 눈이 몇개야 약간 일본풍 느낌이 아닐까 기본 패시브 시야가 1이 더 넓다 딱 좋아 딱 좋아 기술 맞춰보면은 전방위로 이렇게 공격한 스플래시 공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얍시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암살자 타입이 아닐까 약간 쇽푹 찌르는거 한명 지정해서 푹 찌르기 회피기도 하나 있지 않을까 점프 같은거 궁눈 7개니까 눈 차. 두시간 PC방에서 해봤어 해봤어 맞아 이름 티모 대위래 근데 왜 대위야? 진짜 군대 군인인 거야? 독침 쏘는 거 알고 있고 내 기억에는 기술이 없었어 독침을 푹푹 쏘는데 독침 속도가 빨라지는 거있나요 등에 지도메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시야나 이런 거 정찰 면에서 약간 좀 특기였나?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스탠네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까지 연습문제 봤을 는 느낌이 어땠어요? 롤하는 유저로서 어... 아 어, 어, 답답해 어.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오 진짜? 일단 기본 패시브가 스킬을 맞추면은 체력을 회복을 해요 아 체력 회복해? 스킬을 네, 맞추면은? 네, 네. 그 남녀 구분 없어요 아그분 없어? 그분 없어 맞추면은 내가 스킬을 쓰면 데미지를 더 입어요 야씨 나름 사기인데 이거? 궁은 파이어볼트 앞쪽으로... 꼬리 아 9개 아 정말 틀렸어요 그건 아 아니었어? <웃음> 세번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다녔어요 아 그게 궁이야? 아, 세번 그 철닥을 철다... 아... 튀는 게 궁이야? <웃음> 이름 마스터 2 e. 어? 마스터 2? E? E. 어디시.. 아까 뭐라고 하셨죠? 눈 시야가 1더 넓어진다 그런 거 없고요 아없리푹 찌르기? 어, <웃음> 푹 찌르기 어, 한명 지정해서 어 그런 거 없어요 <웃음> 없다고? 칼왜 저... 들고 다녀 다니... 티모데위 패시브가 뭐 독침 빨라지는 거아니요 패시브는 가만히 있으면 은 네. 투명해지고 좀무도요 네. 아아 어, 진짜 게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평타를 못 치게 와... 의외로 사기네 얘도 되게 너무 깜짝 놀랐다 들어보면 약간... 자,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세 명은 자, 본편 캐릭터 한 맞춰보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